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데니즈입니다 오늘은 아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크에서 새 소식이 올라왔는데 아크2 관한 소식을 올려줘야지 아크1에 관한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새로운 공룡아 지금 또 새로운 공룡을 또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투표를 받고 있고 1월 23일까지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크의 팬입니까? 뭐 좋은 소식, 아크에 관한 다른 생명 소식이 추가된 소식을 전해드려 기쁩니다. 추가할 항목을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가 그의 능력, 외모, 게임, 어떤 능력을 올리릴지 포함해서 자신만의 크리처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모든 제출물을 고려할 것이며 주저하지 않고 참고및 위키피디아 링크에 사용하여 제안을 뒷받침하십시오. 자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공룡들의 약간 디자인,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이런 사이트 링크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어떤 공룡들이 또 나올지 근데 새 공룡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새로운 또 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고요 아크가 아크투관의 소식을 이제 슬슬 올려줘야 그래도 2월달 오픈 인데 응? 그래도 조그맣게 이제 슬슬 이제 뭐 어? 뭐 베타 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올려 줘야지 왜 아크 원에 새로운 공룡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지 마지막 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음 카르카도 돈이 마지막 공룡이라 하지 않았나 왜또 새로운 공룡을 또 오픈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 다음 <웃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들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